여서 오늘 바기 여러분 더기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번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바로 바로 랜덤 낚시를 해서 잡히는 해산물을 잡아가지고 먹으면 자. 제가 오늘 랜덤 낚시를 하는 지역에서 굉장히 고가요 어종들이 많이 나오나고 합니다. 보통 부시리, 참돔, 돌돔, 감성도 요렇게 아주 고급 어종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오늘 그곳으로 바로 가서 한번 닥신대로 잡아서 주매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거기 낚시하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Let's 고 근데 여러분 아시죠? 낚시라는 게그못 잡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컨텐츠 낚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은 랜덤 낚시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낚시해주시는 네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콜리님 친구분들이신데, 제가 봤을 때 콜리가 제일 낚시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콜리보다 낚시 잘하시나요? 현진 아니에요. 아하하. 아, 어, 잡을 뭐 아, 아, <웃음> 자, 오늘 여기서는 감성도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예요? 개예요? 빵이 좋아하는 쫄짱개. 원래 개 말고 다른 거 믿기 뭐 쓰나요? 옥수수. 옥수수를 물어요? 어, 근데 걔가 제일 반응이 좋은 거죠? 걔가 나을 것 같아요. 걔로 잡아봤죠? 아, <웃음> 이제 얘도. 아,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 트만이 크네요, 아니, 야 미안해, 미안해. 둘이 항상 같이 다니니까. 얘가 통발 유튜버야.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맨날 네. 통발 하는데 왜 히트팁이에요? 원래 낚시 유튜버야. 받았어? <웃음> 네, 아. 아, 까비, 까비. 쟤할 모르고 막. 잡고 말해. 잡꼬 말해. 잡고 말해. 아아 말해 아니 저번씨 그래도 입질이라도 왔잖아요 콜리님은 그 낚시대 비싸보이는데 얼마에요? 아직은 얼마 안합니다 300만이라고 들었는데? <웃음> <웃음> 낚시 이도 아이... 못하네 내가 해야 되나? 나 믿어? 아니 이 개를 키우는 방법은 여기 눈 있잖아요 끼워가지고 오케이 바로 던져주세요 들어가라 <웃음> 어, 이거, 미끼인데? 먹으면 잘 잡히나요? 맞아. 아, 그런가요? 민이가 되는 거구나. <웃음> 여러분, 여기서 지금 대략 한 시간 정도 해봤는데 지금 안 나와가지고요. 어디로 가나요? 아, 냉장고, 냉장고. 음은 음, 음, 나오는 거. 자, 집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맞지? 어, 맞아, 맞아. <웃음> 자, 여러분, 지금 다음 포인트로 이동했거든요. 여기는 사이즈가 조금 작은 대신에 입질이 진짜 자주 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세분 안에 보고형못 잡잖아? 나현 물고 들어간다. 진짜로? 혀 <웃음> 묻는 거 보여드릴게요. <웃음> <웃음> 여러분, 지금 감성도 안 나와가지고요. 부실이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진아, 부실이 나와? 아, 나온다고 안 할라고. <웃음> 콜리랑 하면서 지금 실패한 거 처음이에요. 부실이 포인트로 왔는데 여기는 검은 저 조금 더 나왔거든요. 가장 최근에 구실이 잡을 때몇 마리 잡으셨어요? 어제 8마리? 바로 어제? 감성돔도 어제였죠? 게랏했네 어제 몇자까지 나왔나요? 90짜. <웃음> 작은 거지. 근데 왜4자 감성돔 못 잡고 여기 왔어요? 나막 싸러. 나 다시 안. <웃음> 난안 저기 9자 장군이 자, <웃음> 러랑 <웃음> 감성 도 실패했는데 진짜 부실이는 제발. 어, <웃음> <야, 불어라! 야! 웃음> 왔어 왔어 왔어, 드디어 왔어요. 이야, 사이즈 몇 정도 예상하시나요? 작은 것 같은데. 어, 엄청 휘는데? 아 부럽다. <웃음> 이야, 온다 온다 이제 올라올 거예요. 참돔 같아요? 이야, 여러분 참돔이 참돔. 여러분 참돔인데 아, 사이 즈 좋습니다. 저번에 잡은 것보다 훨씬 커요. 저 정도는 몇자예요 5자 와라 와라 와라. 오케이 하 어, 세 시간 만에 쳤 수. <웃음> 시그니처, 시그니처. 여러분 <웃음> 지금 사이즈 보시면은, 아, 진짜 딱5자되겠다 와. 짜라니까. 야, 너 다음 생에 결혼하지 마라. 아직, 아직. <웃음> 결혼하고 변했네. 이거 봐봐. 네. 마스카라하고 난데. 아이씨도. 어, 뭐. 결혼 잘했네. 여자를 몰라서 <웃음> <분이 아니야>? 이게 <웃음> 약간 붉은빛이 도는 게 자연산이고, 양식은 약간 흑색 빛이 도거든요 <웃음> 이야, 이야, 사이즈 봐라. <웃음>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웃음> 왔다고? 왔다고? 왔다. 아, 시그니처 좋아. 정신 차려, 리치넥기야 진짜 바닥이었으면 좋겠다 아, 뭐. 어? 진짜? 와 진짜 바닥 아 느낌이 뭐였어? 참돔이요 아 이건 괜찮아 자 그럼 그래도 3시간 만에 지금 입질 계속 오고 있거든요 자그 갑자기 참돔 나왔습니다 참돔 와 귀엽다 저거 예방생이죠딱 손바닥만 해요 다 손바닥 그냥 <웃음> 건졌는데 있었어요? 버려 버려 야 왔어? 어 좋아 좋아 좋아 뭐 같아 뭐 같아 오 어, 참돔 참돔이야? 참돔 하하하왜이하실이 <웃음> 어, 그래? 그래? <웃음> 아니야 이거? 참돔 맞아? 부실이야? <웃음> <웃음> 대왕로축 여 크다 크다 크다 올라와. <웃음> 오늘 텐션 롯데네 아닌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야 97이 <야>! 됐어? <웃음> 건졌어? <웃음> 건져 건져 건져 <웃음> <같이>! <웃음> 그렇지! 이야! 이야! 이야 고등 고등어 부실이 아니야, 이거? 지금 한몇 자대야? 한55 정도. 얘도 아, 들어가라. 뽕. 아, 그거 재밌다. 이트 t 이네가 먹을 수 있어. 자, <웃음> 아, <이 리볼리끼야. 웃음> 그럼 이제 진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잡아볼게요. 아, 아무리 왔습니다. 또 왔습니다. 또 왔습니다. 뻥 보여줘. <웃음> 어, 뭐야, 있네, 있네. 솔직히 물어 있었는데 알아서 몰랐어, 몰랐어요. 몰랐어요. <웃음> <웃음> 아까도 참도 모르고 잡았거든요. 그냥 건지인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뭔거 같아요? 참도, 참도. 참도. 야, 올라왔다, 올라왔다. 35! 자, 35. 자, 자, 경매 봤습니다. 몇? 30. 30. 자, 경매 봤습니다. 25. 25. 아, 돌돔! 야, 돌돔! 이 야, 돌돈. 미안, 씨. 야, 이게 뭐야. 오, 이거 빵큰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 여러분, 돌돔 나왔습니다. 우와, 대박인데? 아니, 뭔지 몰랐다고요, 이거? 쓰레기가 올라오는 <웃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오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이 아시죠? 오늘 처음 잡아가지고 너무 얼떨떨하고 무슨 <웃음> <웃음> <웃음>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웃음> 저, 저 아, 더할 할, 말은 없어요 게 <웃음> <웃음> 웃기다 <와. 웃음> 들어가라 <웃음> 와 여러분 돌돈 나왔습니다 대박 아니 저게 진짜 왜 나와? 가끔 나오긴 하는데 운이 좋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와 대박이다 진짜 오늘 최고인데 돌돈 잡으냐 여유 빵 뜯고 있습니다 이제 빵? 야, 그만해라. 자, 그만해라 자또 왔습니다 또왔어오 부시리 같아요 부시리야 아닌 부실이 아닌 것 같아요 야. 뭐야 뭐야 뭐야 몰락 뭐야 볼락 오 어. 크다 이야 이거 대물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거 완전 대물이죠 지금 손바닥보다 커요 볼락 중에서도 이거는 왕삼이라고 불리는 사이즈거든요 와. 대단하시다 시그니처 <웃음> 한번 해주세요 한번 팀가주네자 그럼 옆볼락더바람 넣어줄게요 왔어? 와. <웃음> 왜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빠지마 하지마, 빠진다, 또 빠진다, 야 하지마. 야, 야, 너 지금 <웃음> 탈모잖아. 이야! 예! 우와! 우와, 첨동 개코. 참돔 차 어? <웃음> 야, 괜찮아, 괜찮아. <웃음> 어? 야, 야, 야, 야, 야, 재밌을 뻔 했는데. 한번 들어줘, 한번 들어줘. 안쓸 거예요. 왜? 어? 수 소감 한번 해야 되잖아. 여러분 마이크가 좀 빨갛네요. 또한 마리 있거든요. 아 역시 마이크는 참돔이지. 그게 부시리 마이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다음은 부시리 마이크. <웃음> 어창열아어창열아가 <어창려라. 웃음> <웃음> 개웃기네. 여러분 지금 참돔도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부시리 한번 가볼게요. 정훈 씨 드디어 왔어요. 정훈 씨 크다고? 오유. 잡는 거 가르쳐줄까요? <웃음> 딱 보니까 볼락이네 <볼라이긴> 아니야 <웃음> 나는 어. 돌덩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야, 야 낚싯대가 어? 많이 휘는데? 오 진짜 커낚싯대 옆으로 휘어 어디가 어디가 어, <웃음> 왜 뒤로 가? 선생님 커요? 욕실 입니다 욕실 욕실? 뭐라는 거야? 아니, 뭐, 오 뭐. 이거 크덕 크덕 진지해 지금 놓칠까봐 <웃음> 어, 아 여기가 여기가 어디 어디가 머리를 위 들어갔어 나이스 <웃음> 이야 엄청 큰데? 안 갚단다 이가 지금 와, 자 부시리 마이크 소감 한번 얘기해주세요 채비만 해주다가 친구가 <웃음> 고기는 못 잡았는데 이렇게 딱말이원해요 고기 잡는 거 가르쳐줄까요? 네? 고기 잡는 거 가르쳐줄까요? 자 <웃음> 이렇게 한건 합니다 한건 해요 들어가라 야, 이제 우리 차례냐? 너할수 있어? 어나할수 있지 너한번 해볼래? 어 왔어? 나, 왔어 왔어 왔내가 내꺼야 내꺼야 돌돔 돌돔 게여 돌돔 와 돌돔 대박 야너 목에서 버티실까 여러분 그리 바 돌돔 자라입니다 야이 마이크 좋네요 선생님 잘 들리십니까 너 낮잠 자겠다 야자로 얘도 바로 킵할게요 넣어버려 자 와서 와서 와서. 오뭐 같아요 근데 용시같은 용시 용치놀래기 어? 아참돔야날라 수상소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럼 <웃음> 얘는 작아가지고요 바로 방생해 주도록 할게요 버릴게요 와이 ㅅㅂ <웃음> 크다 이거 와다 왔어 우와 리발 크다는 말 나왔습니다 방에 들어봐요 아이 멀만서 하는 거 나와서 옵니로치딱 꺾어 그렇지! <목소리> 오, 진짜 커. 뭐어 괜찮아? 어, 진짜 커. 얼굴 벌써 어? 빨개졌는데. 오, 와, 안 터지죠? 안 터져? 곧 아, 터질 것 같아. <목소리> 모자이크 해라. 여기 오, 안, 아파? 오, 안 아파? 모자이크 해라, 이거. <목소리> 어, 이게 여기 깨야 되는 이유가 있네. 왜, 왜? <목소리> 안 아파요? 로추안 아파? 빵이 <목소리> 아, <목소리> 또 멀리서 왔다고 정훈이 형 양보까지 하고. 아, 여기 좀 더만 밝게 주내야지. 야, 야, 야, 야. 야, 야, 왜, 왜,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괜찮아? 괜찮아 또거 로추 다 찢어질 것 같아 이 악물과 하는 거봐 표정 개개 래끼야 우와 진짜 큰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야 떴어 떴어 가자 가자 아, 들어가 장MP 들어가, 장MP 들어가. 수상, 그렇지 아들 아들 아들 가자 가자 와 우와 우와 손봐손 저기 괜찮니? 아아니아니 해주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믿> 하필 회색이 봐가지고 수장소감 없네 유 마이크 수장소감아얘 예. 받아먹긴 했는데 이렇게 제가 잡을 줄 몰랐고 고기 잡는 법 알려줍니다 저 정우씨가 고기 잡는 법 알려줘요 하고 들어봐 주자 자 제가 뭘 잡았습니다 또 엄청 열어라 빨리 열어라 <웃음> 어, 어때, 어때, 진짜 거짓말이사타군니왜 끼라는 줄알아어 장난인 줄 알았는데 팔로 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역시 큰게 버텨줘가지고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가 큰지 모르겠다. <웃음> 자, 자 한두 마리만 더 뽑죠. 보... 보고형 수상송화 한번 봐야 되거든요. 걸어줘라! 아니, 그 정훈씨, 잡히면은 보고형 한번 인도해주세요. 제가 또 고기 잡는 거인해드릴게요 예? <웃음> 네? 왔어, 왔어. 큰데 근데... <웃음> 어 온나 온나 아뻥이 지랄 <목소리> 마이크 들고 온다 마이크 아 예, 여러분 <목소리> 오늘 또참동의 화면이 나와줬는데요 고비장방모 뭐 배우고 왔으니까 우리 보호연껏 뺏어서 해볼게요 할리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부시리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아까 소리 지르던 부실이 지금 뒤졌거든요 여기 단 두고 오 리액션 롯데네 <로목소리> <목소리> 진짜로 아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아 작아요? 뭐네 아 그런 거같다 어따 쓸래 따봉 한 번만 해줘 다봉다 멍은 <웃음> 왜 달라 그러나? 저럼 또 왔습니다. 또 왔어요. 아, 받아 받아. 시간이 저못보네 그냥 한번해 주세요. 시간 있죠. <웃음> 있어요. 왔어. 왔어. 야, 근데 뻥. <웃음> <웃음> 멍 정훈아 여기 모자이크 해라. 참동 참동. <웃음> <웃음> 뭐야? 뭐야? 뭐야? 나 파이팅을 고 있다고. 알았어. 계속해. 야, 인수인계. 인수인계. <웃음> 하 여러분, <Llavisa>, <웃음> 제가 하니까요.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어장 열어라! 요요 요! 로출결 사천원 내려 그렇지? 자 올라온다. ]So... 그렇지! 오! 해봉 해봉! <불라> 야야야 아이들! 아이 소감 소번어야지 소감! 한번 해야지, 소감. 어, 제가 잡을지 몰랐고요. 정훈 예.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아, 어장 열어라! 아 역시 선생님들 저희 저희가 성공했습니다. 고기 잡기 참 쉽죠? 자또 왔습니다, 또 왔어요. 역시 고 선생. 오부이 같은데? 고 선생이 지금 잡으면 부이만 잡았거든요. 오 여여 뭐야? 여 뭐야? 근데? 아 로층 작네? <웃음> 뭐야? 더블 히트. 야 부실, 부실, 부실 부실이야? 야, 부실이야? 야야 둘다 부실이 아니야? 자, 여러분 지금 둘다 걷고 있습니다 더블히트 야 이거 큰거 같다 뭐 뭐야 뭐야 걸어봤는데?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로츄! 어, 나 결혼했어. 내꺼 빌려줄게. 아, 이건 안 된다, 이거. 아, 아, 야, 절로 짜져 빨리. 우와. 야, 멀다 되는 거 아니야? 떴다, 떴다, 떴다, 떴다. 요. 야 코, 코, 코, 코, 코, 코. 터졌어. 콜리 터졌고.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밑으로. 안 돼! 야, 이따 왔다, 왔다. 온다, 온다, 온다. 그렇지. 아야아야 아니야. 아니, 보고요 야, 콜리 기술 보여준대. 아, 아니, 들어... 안 돼. 예. 제가 부실를또 쳤습니다 아까 <웃음> 터졌으니까 같이 터져야죠 일부러 그랬네 선생님 저런 친구 어떻게 해야 돼요? 괜히 또부실 당할까봐 또 현진 또안 입었고 에이 거기 터져다또뭘 할까봐 또 이야 왔다 또라이 또 입질 <웃음> 왔습니다 닥터슬로봄 보러 같네 뭐 같아? 부시리? 야 김지 고기 안 잡고 뭐하냐? <웃음> 어? <웃음> 힘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웃음> 와이새끼 <뭐와>, <웃음> <목소리> 와 <웃음> 나이스 나이스 크다 크다 야, 또 마이크 든다 마이크 보고 눈깔 돌아갔다 또내 눈깔 좀... <웃음> 어차피 일어나 야 오빠 먹는해형 위기유식 느껴겠는데? 저도 저 같이 안하고 싶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철수를 하고 오늘 잡아온 조가을 지금 바로 한번 다 올려볼게요 <웃음> 야! 이야 이야 우와 털어버리고 이야 아자 여러분 오늘 잡은 건데 부시리 6마리에 돌돔두마리참돔 4마리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부시리가 어우 <웃음> 다고 새끼야 음자 여러분 저거는 해겸 갖다 드리고 자 여러분 저돌돔두마리 있죠 저거는 제가 집에 가서 은혜랑 같이 먹을 거고 오늘 여기서 간단하게 부시리 한 마리 회로 해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손질을 한 다음에 회로 한번 먹어볼 건데 부시리 먹어봤어요? 아이 사람이 일 참... 아, 사람이... 못했는데 먹어봤겠니 콜리가 맞아. 어우, 이야. 이게, 이게 뭐라 그랬지? 혈함육. 혈함육. <웃음> <웃음> 프랑스 사람이세요? 손질하면 부시리를 <웃음> 콜리가 손질을 할 건데. 잠깐만,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면 형이 못했던걸 내가 할게. 배틀? 오늘 아, 하스 <웃음> <웃음> 치킨빵 고. 심판은 콜리가 수산시간처럼 하려 하네. 살짝 벌려서, 드르 아, 라인 타주는 거구나. 봐봐, 봐봐. 잘된 거야? 잘 됐지. 그리고. 오케이, 내가 이겼다. 망했어, 망했어. <웃음> <웃음> 내가 말했지. <웃음> 라사. 뒤집어. 에헤이. 이 껍질은 못 벗길 것 같아가지고. 오. 비린내를 이렇게 제거하는구나. 그러면 <웃음> 다음은 제가 한번 해보도록 여기 저 갈비뼈 위에 가지고 잠깐만 아, 나 지금 아, 여기 봤거든? 아, 야 이거 뭐냐 <웃음> 자 바로 썰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자여러분 이렇게 해서 부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지금 손질이 되는데 이야 이거 두께봐라 꼭 찍어서 초를 노카메라 여기 있아 맞네 우와 <웃음> 야 이거 달다 자 여러분 집에 가서 바로 돌돔 먹고 지금 이거 먹는 건안 찍을게요 그냥 지금 바로 쳐먹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최고가 물고기 돌돔을 잡아왔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자 여러분 이렇게 돌돔을 잡아왔는데 돌돔이 낚시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선호하는 생선입니다 자왜 그러냐면요 얘들이 일단 힘이 좋기 때문에 딱 했을 때그 손맛이 아주 죽여준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얘네는 좀 잡기 어려운 곳에 보통 있습니다 어디에 주로 있냐면 갯바위 밑에 주로 살고 있어요 자왜 그러냐면 얘들이 홍합이 나뭐 요런거를 이로 깨부셔먹어요 대단하지? 응. 뭐가 대단해? 깨부숴먹어왜 대단해? 깨부숴먹어자 <웃음> 이를 한번 보세요 이 봐봐 엄청나지? 여러분 근데 요돌돌 같은 경우에 동리 안에서 먹으면요 스티로폼 한 요정도 되는 것을 싸주는게 한 10만원 정도예요 그, 그만큼 굉장히 고가고 제가 그왜 그래? 정리가 안돼가지고 정리 정리 정리 자, 이제 간다 엄청 빠르게 할거야 긴장돼? 해서 보람. 자, 여러분, 긴장하세요. 엄청 빠르게 설명 들어갑니다. 긴장하세요. 아셨죠? 자, 제가 이 돌돔을 살면서 한두번 정도 먹어봤는데, 이 돌돔이 진짜로 굉장히 쪼깃쪼깃하고 약간 진짜 돌을 씹는 것처럼 이빨에서 사...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진짜 굉장히 맛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한 번도 먹어지 뭐, 뭐, 뭐, 못했어요. <웃음> 아, 거의 성공했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보통 이 돌돔을 회로 안 먹고 다른 걸로 먹으면은 이제 SNS상에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는다고요. 왜냐면 고가의 생선일수록 보통은 회로 많이 먹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오늘 욕을 처먹을 준비가 되어있거든요. 자, 그래서 얘로. 지금 뭘 만들어서 먹을 거냐? 자, 바로 돌돔 튀김 생선 간장 조림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돌돔 생선 조림. 땡! 들려어 자, 마지막 게 이거 하면 내전세상다 줄게. 하나, 둘, 셋. 돌돔 간장 생선 조림. 돌돔 튀김 간장 생선 조림. 자, 그러려면 이렇게 바로 둘, 셋. 목욕하러 가다. 뭐야? 몰라. 나 맞겠어 그냥. 간다. 둘, 셋. 플라이야가. 네. <웃음> 아, 이거는 나도 예측이 없었어. 다시 한다. 하나, 둘, 셋. 플라이. <웃음> 어, 이게 좀 까슬거려서 안내려 엄청 까슬거리고 어때? 좋아? 그 스팽글 그거 같아 스팽글이 뭐야? 놀라게 롯나 화나네 자 여러분 그리고 돌덩을 잡으셨을 때 굉장히 위험한게 자요돛 보세요 돛어 무서워요 <웃음> 야왜나대냐 오늘 오늘 열심히 해달라며 맞잖아 무릎 꿇고 예 맞아요 여러분 항상 <웃음> 촬영하기 전에 은혜 컨디션 안좋은것 같으면 무릎 꿇고 빌고 시작해요 내가 야 제발 오늘은 조금만 열심히 해주라 제발 티켓타카 잘해줘 너 유튜브 안할래 떳떳하게 살래 오늘 혼자 잘해보시오 도와주세요 아 불쌍해 뒤질래? 누구 때문인데? <웃음> 저런 보시면은 굉장히 날카롭고 문제가 뭐냐면 페이클 하나 두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거 여기 엉덩이 쪽 있어가지고 보통 생선 요런 식으로 잡을 때 이게 바로 찔려버린 거예요. 요거 한번 해봐. 아왜 자꾸 그 만져보래열띠이한나 했잖아. 알겠어. 어때? 오 아파요. <웃음> 일단 여기 지느러미들을싹다 날려줄게요. 무쇠 가위. 오 이거 되게 느낌 좋을 것 같은. 은혜야. 은혜 그 핑킹 가 핑킹 가위 하고 싶지 해보고 싶지 개짜비트 내가 한보고싶다 으아! 빨리 한번 해봐, 한번봐봐 라사 꼬로동! 자, 그리고 밑에 쪽 바로 잘라줄게요. 으아씨! 아우 뭐야? 살이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자, 여러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었으면 은 무조건 이 생선은 비늘을 먼저 쳐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왓더야! 조조조조조! 오, 야, 비늘이 진짜 잘 쳐져. 비늘이 엄청 얇아가지고 진짜 잘 쳐져요. 야, 너 뭐하냐? 야, 왜 발음 안 굴려? 다시. 하나, 둘, 셋! 조절, 조절, 조절! 다시 한다. 한 번만 더 틀리면 그냥 바로 리홈. 진짜 어이없. 아 미안 미아 장문이 죄송. 내가 다 장난이에요 장문. 아... 하나 둘 셋. 워터야 그리고 바로. 졸졸 졸졸.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비늘 싸다 쳤으면요 머리는 날려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왼팔 겨드랑이 딱 끼고 대가리 라사. 오우 씨. 멀리서 찍을까? 어 그. 근데 뭐 보여? 내 얼굴은 보여? 응옷생인거 보여 그건 안 보일걸? 가까이서도 안 보이는 거거든 라사! 라무라이 요거 내장 네 한번 빼주고 게요야 근데 이게 무슨 약간 햄버거 단면 같지 않아 오늘요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여러분 와이프한테 맞춰 사세요 그게 좋더라고요 제가 초반에 한 2개월 정도 잠깐 반항 한번 해봤거든요 음 롯데요 워터 야 조져 조져 은혜 다 빼버려 내장 네 어?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이 완료됐으면 여기 살 보세요 장난하지 은혜야 응.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치워보세요 은혜씨 자 여러분 은혜가 귀 파면서 지금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거 보면 제일 빡쳐요 누구는 이거 생선 내장 파고 있는데 누구는 자기 귀 파고 있고 시원하게 <웃음> 오늘 나귀 파줄 거야? 아니 니귀 네 너무 더러워 <웃음> 엄마 나 맨날 이렇게 사람 무릎 꿇고 귀 파달라고 애원하고 <웃음> 어머 어머니한테 파달라고 해 돼요 엄마? <웃음> 그러면 지금 돌돔은 살이 엄청 탱탱하기 때문에 지금 눌러도 와 진짜 은혜야. 한번 눌러볼래? 아니. 아니야 은혜 이렇게 한번 눌러봐. 싫어. 한번 눌러봐. 한번 한번 한번, 한번 눌러봐. 으이씨. 이게 무슨 짓이야 탱탱하다 뒤지 <웃음> 말랑말랑해졌잖아 아 이거 탱탱함 유지해가지고 튀겨야 맛있다 아니 이렇게 보고도 저번에 갑자기 이렇게 쥐어가지고 해서 보고 집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만지기 싫다는데 왜 자꾸 만져봐 하니까 그렇지 아 내가 결국 강요했어다 이것도 일종의 알지 생선 가스 라이팅인 거자 <웃음> 여러분 이렇게 손질 당한 거는 자 요걸로 한번 싹 닦아줄게요 왜냐면 얘네를 튀겨야 되는데 엄청 튀어가지고 은혜가 또 불난다고 리라리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짜증 나가지고 이제 그냥 이렇게 닦기로 했어요 예방을 해야 지금 뭐불 나야 너 조심하냐? 너는 근데 왜 아픈데 병원 안가? 너 어디가 아파? 가고 싶어 나도성형할까아왜 <웃음> 그래 장난인데 너 그러면 내가 개쓰리가 되잖아 아너 예뻐 계속 너가 하지 말라고 하잖아 뭐 성형? 어아 싫어 난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으니까 그렇지 응, 이것도 하고 싶고 아, 뭘다 하려고 그래 이미 했 <웃음> 아목 아파. 아, <웃음> <웃음> 장난인 거 알잖아. 내가 목 아플 때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엥 이렇게 하잖아. 알지? 너 성형 안 해도 돼. 옛날에 한번 갔다 왔. <웃음> 한거 뺐잖아. 뭘 했는데도? 얘기해도 돼? 네가 벌써 얘기했는데. 아 나는 장난으로 했고 넘어갈 수 있는 거건가이말했었거든이 이마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미안해 미안해 내가 미안해 아 눈물 난다 아 진짜 이마를 었는데 이마가 한 9년 되니까 은혜가 아침에 자고 딱 일어났는데 오빠 나 롯데 어 이마 만져봐 그러니까 이마를 만졌는데 이마가 쑥 들어가서 다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강남에 있는 곳서 보형물을 뺐어요 원래 보형물을 넣었었거든요 뭐... 보형물을 넣으면 원래 영구적이지 않다고 나는 몰랐지 왜냐면 엄마가 해라 해가지고 갑자기 될 거라 가지고 장모님이 하라고 하신 거야 어 이마가 못생겼다 <웃음> 장모님이 만드신 거잖아 어, 어 그런 미안해가지고 <웃음> 갑자기 흘러와가지고. 갑자기 이마 넣었어? 그럼 그 코는. 에에엠. 야, 이거. <웃음> 아, 안 했는데 그렇게 발끈하면 사람들이 한줄 알어.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뭔줄 아세요? 이마를 빼도 넣은 거라 아무 티가 안 나요. 아니, 진... 티가 나요. 나는 아, 그건 줄 알았어. 먹었던 거 우리의 혹돔. 응. <웃음> 아 근데 내가 티가 진짜 안 나긴 했어 그래 그래 근데 이따 없으니까 이마 이따 없으니까 혹돈 먹을 수 없어 <웃음> 자 여러분 이이 녀석 손질을 할 건데 자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싹한 다음에 회를 뜨는 것처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덜렁거리겠죠 자 요런 식으로 손질을 할 겁니다 이쪽도 딱 해서 샤아. 진짜 어이가 없다 왜? <웃음> 그와중에또내 걸로 <웃음> 자 이쪽도 다 손질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런 식으로 손질이 돼요 해도 괜찮지 돌돔이 원래 회가 유명하니까 음 얘는 안 되겠다 자 여러분 회는 무조건 아주 싱싱할 때딱 잡은 걸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요 수온이 여름처럼 올라가면 뭐에 걸려요 자 하나 둘셋 디스토마 비브리오페어 <웃음> 일정 리발레게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다 손질이 됐으면요 여기에다가 잠지전지네아 <웃음> 스포하지 말라고 어, 왜 이렇게 스포한 거야 왜또 얄미우니까 <웃음> <웃음> 자감지점지를 이렇게 다 뿌려줄 거예요 뿌려주면서 안에를 싹다 발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치킨 튀김가루를 꺼 아이씨 <웃음> <웃음> 바로 치킨 튀김가루 자 요거를 많이 뿌리면아 너가 스포 못하게 내가 더 빨리 바라면 되겠다 맞지? 자그러면 하지만 요 치킨 튀김 튀김가루를 바로 할수 없게 되면 <웃음> 아 진짜 조금만 절어도 이렇게 카메라 되면서 뒤에서 입이 여기까지 나와 자, 이 치게 데 가루를 가루로도 뿌린 게 아니라, 가에다가르죽해가지고자르르르에다가 바... <웃음> 조금 이렇게 해주고 하나 둘셋해주세요 이거 조금 별개인 거 같아요 우리 둘사이 말고 이거 촬영으로써 알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니다자 그리고 바로 도도도도도 은혜 개빠졌죠? 아무 말도 안 하죠? 하나 르르 해도 돼요. 은둥이분들을 위해서 아, 겠죠 하나, 둘, 셋. 저저저저저저저. 고맙습니다, 리바이렇게. 뭐? 아니, 아니, 죄송해요, 잘못 들었어요. 뭘 잘못? <웃음> 근데 우리 이러면 하면 안 돼. 왠줄 알아? 내가 어떤 댓글을 봤거든.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크크크 둘 사이가 위태로워 보이네. 끝이 보인다. 그 <웃음> <웃음> <웃음> 어떻게 알았지? <하지? 웃음> 예. <웃음> <웃음> 자, 이렇게 다 완성이 됐으면은 자 여기서 자 요렇게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 이런 식으로 해야 식감이 살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밭가두고 이거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싹 빼버리고 땀개 찼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여오네요개 맛있겠지. 아 우리 오늘 위태롭다. 뭐가 <웃음> 따라 따라 따라 따라. 위태롭다 우리. 아 바, 잘못 맞았어. 괜찮아. 어차피쓸 데도 없는 거. <웃음> 소리하지 마, 우리 신혼이야 여보, 여부 근데 여보는 지방을 패는데 왜. <웃음> 아, 잘 치고 오네. 너 지방의 모델로도 썼잖아. <웃음> 미쳤냐, 야. 야, 이 지방을 한 거야, 미쳤냐? 그거 지방을 패서 그 정도. 그럼 원래 씨배대기가 이랬냐? 아니아야씨배대기가 이랬냐? 아. 이 와중에 여러분, 제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은혜한테 안 오달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습으로 냄비! Yeah. 바로! <웃음> 우리야 와야 기름을 좀 많이 넣어줘요. 그래서 튀김류를 바로 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 아, 뭐야? 왜나롱롱롱롱 아니야, 모르고 있어.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다 달궈지면, 자, 요 돌동 꼬리를 잡고 그냥 다 넣어버린 게 아니라, 자, 요런 식으로 살랑살랑 넣을까 말까? 자, 요런 식으로 데쳐주는 거예요. 자, 요 정도 됐으면은 담궈 버섯. 자, 여러분, 지금 요 정도면 싹다 익은 거 같거든요. 자, 바로 턴 오프. 자, 여러분, 요렇게 된건 잠깐 짜져주고, 저거에 들어갈 간장조림 소스를 만들어줄 겁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처음 시도해보는 레시피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어때 맛있겠지? 아니, 란장... <웃음> 아, 제발 그만해줘. 이장리발 오노노노... 자, 그리고... 로초가루거든 하하 <웃음> 싸 이겼다 내가 이겼다 살짝 뿌려주고 럴랑 로그 왜 소금을 넣어? 럴탕 <웃음> 아 짜증나네 아 카메라 이렇게 찍고 있는데 얼굴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 저 새끼 저거 넣는구나 <웃음> 냉랑가루 <냉강> <웃음> 냉랑가루 하지만 생각은 맛이 세기 때문에 라 아이씨 아씨마이너 괜찮아 괜찮아 왜 괜찮냐면 라레가루 <웃음> 이렇게 숨기고 있었는데 <웃음> 라레가루마이너해야돼 따다라따라 하나 둘셋 파이어 거품이야 거품이 끓어올릴 때까지만 저어주면 됩니다 자여러분들 됐습니다 바로 턴 오프. 자 여러분, 이 돌돈에다가 와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돌돔 튀긴 생선 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비주얼 한번 보세요. 약간 뭔가 부족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머리를 넣냐? 레, 리발, 레. 로저로저. 이거, 이거 뭐야? 조공 미니트리 강아지 부거. 뒤지실래요? 자, 여러분, 이제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봐, 미쳤지? 요번엔 어, 나 먼저 줘는게 어때? <웃음> 이렇게 배고프구만. 그럴 수 없죠. 장윤유서라고 제가 은혜보다 한살 많거든요. 와, 여러분,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토베르 이거 소스 특허네 다 특허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식감 자체가 지금이 미쳤어요 제가 오늘 하는 요리법 하는데 TV에 나오는 어떤 셰프님이 하셨던 요리법인요이연복 셰프 내가 함부로 그 문을 입에 참 올리기가 그래가지고 이연복 셰프님이 하신 진짜 요거 생선 식감이 완전 달라집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지고 그리고 요 특허 소스 있죠 혹시 이연복 셰프님이 이거 소스 레시피 아시고 싶으시면은 아. <웃음> 보시면서 방금 채널 돌리셨어요 어. <웃음> 제가 이번에 살려고 제대로 한번슈베 <웃음> 와 여러분 돌돔살이 미쳤어요 돌돔이 회로 먹었을 때 굉장히 쫄깃하고 단단한 생선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가격도 비싼 건데 이거를 구이로 먹은 건전 처음이거든요 근데 구이도 진짜 삼치 같아요 뭔가 결이 많아요 우와 은혜 이거 봐호 은혜이모 밥좀 주세요 밥 4인분 밥 아, 없어 아, 애들이 진짜 멋진다 그럴 때 어떻게 치줄 알아? 아 그래 하고 밥 4인분 갖다 준 이렇게 행동하는 거 알겠지 아, 다시 한나 은혜이모 밥 4인분 좀 주세요 <웃음> 아 못하겠어 <웃음> 아 그럼 빨리 말해줘지 여기 림프성 개 아프잖아 체럽, 체럽. 어. <웃음> 미쳤지 아이런 <웃음> 어, 리액션 잘안 나오는데 진짜 맛있어 소스 괜찮지? 응. 이은봉 셰프님 연락 올 수도 있을만한 맛이야? 아니 뒤질래 <웃음> 야 은혜야 정신 차리고 뭐 하하 <웃음> <웃음> 뭐야 입에 다 쳐놓고 음 진짜 맛있지? 응 음. 식감이 진짜 좋지 않아? 음 고급 생선 같지 않아? 음. 너잘 예쁘지 않아? 오! <웃음> 어. 중국 같은데 이런데 있을 것 같아. 지심유 아. 많이 먹잖아. 은혜가 중국을 진짜 많이 가봤거든요. 몇번 가봤지? 0 번. <웃음> 와 이거 돌돔집 우리 차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얼마 구독자분들 오시면 이거 5천 원. 미친 소리. 구독자 아닌 분들이 하면은 1 5만 원. 여러분 <웃음> 마지막으로 이거 순살 은혜한테 줄게요. 저 들어. 어. 아 어. 뼈 있는데, 뼈 있는데. <웃음>